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청정바다의 선물 매생이와 함께한다 매생이는 한의학에서 용수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매생이는 소화를 돕고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으며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장과 위를 청결하게 하여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합니다. 실제로 숙취해소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들어 있어 속풀이 해장국으로 드셔도 좋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생이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지만 소화작용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과도한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생이와 특히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굴인데요. 굴의 풍부한 철분과 단백질 그리고 매생이의 많은 식이섬유가 서로 잘 조화되어 숙취해소와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식으로 참 좋습니다. 이끼를 바로 뜯는다 라는 의미가 담긴 순우리말 매생이. 청정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무공해 식품으로 우주 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식물성 고단백에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매생이는 맛도 한 으뜸으로 국물 요리는 물론 전이나 달걀말이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데. 이 겨울이 가기 전 지친 몸과 마음에 매생이로 원기를 풀어넣자